아, 무 좋다. 아이가 아, 아다아네아렇아말아도아 여러분, 네, 배에멘토링까 <amorphpieces> 가져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은 비전공개 대상으로 멘토링 하는 시간을 겁니다. 와. 이제 이런 <웃음> 뜻깊은 시간 처음이네. 어? <웃음> 녹음 안 지워집니다. 학가 있는 신사입니다 저희가 특별한 한 분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상단위 있는 신사생입니다. 아하게 진짜.. 네. 아 맞아 엄청 크신 음, 것 네. 같은데 이게 딱 잡혀 있는 게. 아, 어. 아, 어 그리고 이게 도약도 이 진짜 아, 연습을 많이 하셔. 연습 많이 하신 티가 나. 는 아빠 넘길 어, 때. 이거 이거 <웃음> <일단> 이거 이거 되면. 하지만 사실 오늘은 멘토를 해주면 그걸 바로 고쳐가지고 그런 과정이예요. 아. 아. 먼저 어, 누구부터 할까요? 보라두이씨 먼저 코멘트. 보라두 아. 아. 전에 음, 네. 개인적으로 어, 정말 다왜 좋았는데. 왜 <웃음> 좋았는데 <웃음> 아, 아, 어, 앞에 잘하네. 시작할 때 어, 조금 더 뭔가 뭐랄까 좀더 궁금하게 만들게 그래서 조금 더 약간 딴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아 네? 조금 더 사람이 들어서오어 어, 이거 뭐야 약간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처음에 시작을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웃음> 한번 이제 고쳐진다고 네? 어. <웃음> 너무 어려웠군요 네? <웃음> 아, 잠깐만! 음을 조금 더. 빰빰, 빰빰! 아이고, 아니. 아이고, 아이고, 빰빰 아이고, 이렇게이고을이 아이고, 이이고이고이고이고 아이고, 아아요한 아이고, 아이고, 아아이 아이고, 이 아이고, 처음에 약시작 y 할때 sorry. I'm s o r r 나모르 s o r r 게어 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궁금하게 o 네와 <웃음> <웃음> <웃음> 아, 니 그래. 진짜 재능이 있으신 게 마음 먹으신 대로 다되시 근데, 근데 저 뒤에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땅땅땅땅땅땅 요요또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 근데 이걸 성공하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 어, 진짜. 어, 그래도 왈츠라는 TV, 또그 왈츠라는 네, 또그 장르를 네. 또 에, 치기 쉽지 않으실 텐데. 그래. 들어볼까요? 쟤 소리가 너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음. 일단 그 왈츠라는 게그 이제 3박자의 형식으로 이제 3박자. 오, 삼랏. 야! 또. <웃음> <웃음>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죠. <웃음> 아이 갑자기 늘어가지고 신기하긴 한데요. 네. 아니, 아, 괜히 흡수를 너무 빠르신 거 같다. 아, 이거 그러니까 괜히 서울대가 아니에요. 서 네. 아, 괜서. 어. 이거 이제 네. 그러면 가실 시간이 돼서 아, 마 벌써 아, <웃음> 이제 연주회가 다음 주요 네. 네. 네. 네. 네. 한번 마지막으로 듣고 네 면치하고. 네. 네. 아, 잘했으면 좋겠다. 박수 한번 치시죠. 진짜 아니 뭘 아니 오빠도 알 오빠도 알고 있네 나제7년 전부터 막... <웃음> 아 그래서 이형 얼굴 아까 평범하던데 <웃음> 음 이러면서 미신감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지금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아니 진짜로 처음에 시작 하어 아, 잠깐 어유 아, 안에 이거. 이거 진짜 말이 안 나네 아니 처음에 아니 갑자기 뭐뭐 갑자기 이 나가지고 근데 갑자기 아 너무 빨리 시작해가지고 아니 아니 아 아까 내가 약간 내가 말한 게 약간 도움이 됐나 해서 아니 습관적으로 그랬는데 갑자기 그러다가 짠다다 그, 나온대 아 이게 아니 아나 아, 서았구나 근데 그저 보니까 표정이 막달 안마 다... 안마들 멋있어 진짜 마스 진짜 와 진짜 연기 아 진짜 연기잘 진짜 진짜 연기자야 될될것 같은데 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피아노과 3학년 재학 중인 신선호입니다아 진짜 말하면서 혼자 약간 빵 터질 거아요저기저기 어. 고이 때 고이 아, 네? 때 고이 때 고이 때고고일때 고이 때 고이 때 고이 아이때 고이 때고 고이 고이 때 고이 때고 할까? 고이 고이 때 고이 고 고이 때 고이 때 고이 때 고이 때 고이 때 고이 때 고이 고이 때고 고이 때고고어 고이 때고 고이 때 고이 때 고이 때 고이 때고고고고요나고 다같이 한번 이제 모였었어. 뭐 태아게 뭐 <웃음> <웃음> 어? 그래서 이번에 사실 뭐 그런 게 다양한 콘텐츠에 나온 거라서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번 <웃음> 번 <해봤래. 웃음> 왜 신입은 시리즈 이분인데 신보시는 시현이 같아에요 <웃음> <웃음> 약간 요 <뭐라 그래야> <웃음> 조금 더 사람이 좀 어? 약간 이렇게 그냥. 연주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어, 뭐 진짜? 아, 아, 그럼 그거에 대한 네. 얘기를 하이가 동아리에서. 돼. 대한... 응. 어... 그래서 오늘 음... 1회를 하러 온 거거든요. 음... 아, 이 곡대로 연주 네. 이 곡을 끝까지 치. 어. 그러면은, 네네, 저는. 어쨌든, 끝까지 곡을 치시려면은, 아까 오빠가 말한 것처럼, 이런. 도약 같은, 오빠말한거럼 도약 같은 연습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는 곡이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약간 생각하시면서 박자를 약간 계속 삼박자? 그 계속 삼박자 노래 삼박자 리듬이 계속 그걸 생각하면서 연습하시면 멈추지 않고 잘 흘러가게 연습하실 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악보는 다 보신 그러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보여. 어을 혹시 뭐 부담되지는 않으세요? 부담돼요. 얼마나 부담? 얼마나 같은데. 얼마나 부담되세요? 고요 목소리가 리시는데이 곡을 연습한 지 얼마나? 어, 어. 한우물만 파는 스타일이 <웃음> <웃음> 역시 그 끈기 있잖아. 공부를 잘하네. 그런 걸 배워야 돼. 그냥 들어보시면 건데. 요